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드바이크인 12400을 제가 커스텀해서 타고 있는 가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몇 년식이에요? 얘는 96년식이에요.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 다 12-400 하면은 제일 기억하는 게 VTEC이라는 네, 네, 가변 밸브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데요. 얘는 그게 적용이 안된 모델이에요. 구형보다 더 구형인 모델이잖아요 그죠? 렇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12-400 처음에 나왔던 그 느낌이 이 느낌이라고 보실 수가 어. 있죠 근데 뭐 대부분 찾으면 1 2 3 0 0 v t 갖고 싶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훨씬 더 올드한 마이크를 선택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VTEC 같은 경우에는 그 6000rpm 정도에서 그가변밸브가두개에서네개로 열리면서 음. 그 특유의 오고고고고 가다가오 하는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자가정비가 하기가 너 힘든 거예요. 아, 그러면 자가정비까지 네네.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정도면 네. 원래 바이크를 좀 손보실 줄 아, 알았던 거예요. 미니바이크 붐이 있을 때 제가 미니바이크, 포켓바이크예요? 네. 미니바이크? 요 포켓바이크랑 미니바이크 그런 게 붐이 있을 때 그거를 하는 본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아, 어, 노하우라고 하긴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예 정비를 안 하셨던 건 아니네요 네, 그죠. 네. 바이크를 좀 아는 사람들이 네, 그 추억이 있어 가지고 네. 시비를 좀 많이 고르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페디시못 타다가 뭐 이런 소리 딱들으면막 환장하거든요 갖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똑같은 돈인데, 뭐, 신형을 갖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뭐, 향수라고 해야 되나?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딱 고르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했을 때, 원래는 신차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클래식한 거를 또 좋아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쪽을 빠지게 돼갖고, 그쪽을 가다 보니까, 옛날 감정도 느낄 수 있는데, 또, 소리는 또 요즘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그거를 타협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져오게 된것 같아요. 아, 지금은 c 비 메모리, 좀, 뭐랄까, 정상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그런 메모를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도 이거를 가져올 때그 많은 지인을 통해서 한 건데 엔진 상태가 진짜 좋은 거를 가져와갖고 만들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거죠. 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아,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뭐 조색도 직접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어디어디를 이렇게 손보신 거고 튜닝하신 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네네 올드바이크긴 한데 사실 돈을 엄청 투자하고 싶긴 한데 근데 일단은 가져서제 맘대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싼 거인 유명 알리바를 좀 많이 달았어요 근데 알리발로도 이1 2 3의 부품이 많이 나와요? 어 이거를 12400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거를 끼는 게좀맞 많은 것 같아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헤드라이트도 알리발이고요 네. 요 계기판도 알리발이고 그 다음에 어... 로얄엘핑에서 판매하는 어... 그거를 어... 가져와서 낀 거고요 요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엄청 싼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안에 그 이게 너무 속도를 못 버티고 이거 찢어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걸 세 번째 한 건데 여기에 재생카울처럼 유리섬유랑 그 에포시 수질해갖고 어... 안에 보강을 한,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보강을 한 거는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두껍진 않은데, 한, 뭐, 한두 겹? 세 겹? 세겹 정도 바거예요 아, 거예요. 그렇구나. 어차피 이게 바람에 대한 것만 네, 여기서 네, 받아주기만 네. 하면 이거는 안 찢어질 음...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에 말로 따지면 재생카울 식으로 그렇죠, 제가 재생 카울. 네, 네. 네. 만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음... 얘도 사실은 품이아 그래요? 네이거다 저야 뭐 이거를 뭐 정품을 막 취급하거나 네네. 정품을 직접 달아본 사람들은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 네 그렇죠 만약에 의심을 로고 정품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쓱봐서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출력 손실이 난다거나 뭐 네.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 처음에 계기판을 할때 제가 12 400을 정보가 없어갖고 계기판을 바꾸면 이게 정기적인 고장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게 5,000에서 8,000 근처 RPM에서 이게 찐빠가 나는 그러니까 흡기랑 뭐 배기가 그런 게안맞아갖고 그런 찐빠가 나는 게 생겨갖고 이게 최대 속도가 한 130밖에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저희 그 CD 관련된 그 오픈 특방에서 그분들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알려줘갖고 그거는 오류를 잡아왔고 지금은 찐빠도 없고 엄청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원래 1 2 4 0 0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리어가 한 이만큼까지 나와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절단을 하고 용접을 한 다음에 제가 이 LED로 해갖고 호미든을 이쪽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콤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어떻게 보면 은 CB400 분들이 제일 해외 유튜버는 아니면 해외에서 맞아요, CB400 타시는 그래.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뒤에 차대를 자르고 음, 용접을 하는 걸 맞아요. 하는 거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음, 하게 됐죠 음. 네, 시트 같은 네. 경우에도 원래 이게 그 옆에서 꽂게끔 돼 있는데 네. 그거가 너무 하면 은 지저분하다 보니까 제가 안쪽에서 꺾은 다음에 볼트를 용접해 갖고 밑에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볼트로 결합을 할수 아 있게끔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배터리 하려면 이거 열어야 되네요? 그죠 아, 뒤에서 여기서 해가지고 열어야 되네요. 네, 그죠. 어... 나 평상시에는 잘안 갖고 다니는데 음. 장거리 투어나 그런 거갈 때는 가방 안에다가 몽키 스패너를 <웃음> 꼭 하나 들고 다닙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웃음>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지렁이랑 아. 그 휴대용 에어펌프 아. 그 정도랑 나머지 공구 같은 거는이 음.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사이즈에도 어떻게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별도로? 지금 이거 시트를 하면 은 여기 네. 철판을 안에다가 대갖고 여기도 네. 공간이 좀 있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네. 안에도 공간이 한 이만큼 이 있어요 아, 여기가 것들이... 배터리가 여기 에딱 들어가 있고요 네. 신형 바이크도 마찬가지면 특히 캡브 같은 경우에는 그캡브 버컴이라고 압이 음, 음. 지금 4기통이니까 캡브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캐브에서 그 뿜어주는 걸로 때문에 압이 그각 실린더마다 압이 일정하게 차오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카브 버텀 같은 경우는 센터나 아니면 압 측정 기가 있으면 자기가 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공구가 없어갖고, 센터에 가서 한번 맡겨요?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브 바이크를 사야 된다. 네. 아니면 내가 사게 됐다. 네, 네. 그고 하면은, 뭐, 메인터넌스 정비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 예상해야 네. 되는 비용이 카브 버클 맞추는 게 어느 정도 들어요? 센터에서? 어, 카브 버클 같은 경우는 센터마다 각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보통 한 20에서 한40 정도 생각하고. 와.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주기는 죽이는 얼마나 줘야 돼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딱 얼마나 하기가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뭔가 좀 실린더 쪽에서 이게 기통이 4개다 보니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어. 가끔 실린더 한쪽이 뭔가 좀안 되거나 하면 은 속도나 그런 것도 출력 저하 같은 것도 있고 이 소리 같은 경우도 계속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런 식으로 익숙해진 사람은 그걸 체크하게 치운데 어. 아무래도 이 올드바이크를 가져오려면은 생각보다 그 값이 싸갖고 일단 가져온 사람들이 그렇죠.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올드바이크가 생각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완전 뭐 어디서 저도 물론 이제 바춤에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 네. 보니까는 이거 CB300에 대한 향수 때문에 완 전차를 한대 만들었는데 신차, 요즘 신차 사는 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예, 만약 올드바이크를 가져왔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다이어그램이라는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당 거의 10만 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몇 개나 들어가는데요? 4 개가 들어가. 아, 샤브 네 개니까? 네, 실린더가 4 개이기 때문에 4 개가 다 들어가는데, 그게 약간이라도 찢어지면은출력저하나 그런 게 생겨요. 어. 근데, 카브 버크만 생각하고 갔다 했는데, 그,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찢어져 있다. 그러면 10만 원이 추가가 됩 추가. 예. 네. 아. 그럼 20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의 그 카브 조정을 보려고 하다가, 다이어그램이 두 개가 나가 있다. 그러면 4 0만 원이 되고요. <웃음> 또 거기를 했는데 그 다이어그램이 생겼 때문에 또 다른 게 문제가 생겼다면또 추가적으로 아, 얼마가 추가, 추가가, 추가가 될 수가 모르니까. 아! 아 그러면은 뭐 키로수에 대한 메인터너스는 어, 네, 그런 건볼수 없고. 그죠 올드바이크다 그, 보니까 그, 단점이 그거예요. 어, 뭐 이게 얼마큼 가져와서 어. 이거. 키로스가 얼마인데 엔진상태가 어떻게 이런거는 보기가 힘든거예요 왜냐면은 이그 당시에 어떻게 계기판을 교체하고 계기판 초기화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을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력이 불투명하니까 그죠 이력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아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텐데 그죠 이력이 없으니까 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누유 보잖아요 네. 누유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승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은뭐 네, 그렇죠. 슬립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좀 보고 네. 그리고 육안으로 볼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수냉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냉각수 세는 거뭐 이런 그렇죠. 이런 호수 금가거나 크랙 있는 거 네. 이런 것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냥 뭐그 외에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면 요만큼 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거뭐 있을까요 올드 바이크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 누유 상태고 음 상태. 그 다음에 이각 그거마다 했을 때 쓰러트리나 그런 걸 땡, 땡겼을 때 반응 음. 속도나 그런 게뭐찐빠나 그런 게 생기는 자, 잠깐이라도 그런 생기는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엔진 틀었을 때 그 잡음이나 그런 게 얼마큼 들리는지를 아...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엔진에서 터지는 폭발하는 소리 때문에, 음, 하고 난다고 치면은, 잡음이라고 네. 하면 딱딱딱딱, 뭔가 생각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네.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에 시동을 그냥 공회전을 시키고 있을 때, 이게 따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딱딱딱딱 치는 소리가 날 경우에는, 보통 밸브 간극이나, 네. 캠체인 쪽이 문제가 있을 경우가 났어요. 근데 약 올드바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정도 나는 건 괜찮은데 막 너무 심하게 타다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경우는 그걸 확실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게 되죠. 그래갖고 올드바이크를 가져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엔진 상태입니다. 어, 차주님 느꼈을 때 올드바이크 이거 운행하면서 네. 가장 뭔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아무래도 아까 전부터 향수를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가져와서 했잖아요 근데 딱 봐도 이거를 처음 본사람들어 이거 뭐예요? 아, 아, 아. 그리고 딱 어딘가를 세웠을 때다 이거 한 번씩 쳐다보게 돼요 아, 아. 그리고 물어보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12400에 어 12400이 이랬었어요? 어 그때 당에 이랬던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커스텀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은그 사람들이 또 놀라고 그때 당시 했던 얘기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 향수도 그분들이 또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음.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인맥도 좀더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저 그렇죠. 저만의 추억만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추억도 같이 저도 공유를 할수 있다는. 그런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과거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공감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도 엔진 한번 시동 한번 네. 걸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키온만 하고. 아무래도 타브 모델이다 보니까 처음에 예열을 저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는 약간 돌아오는 소리 그게 좀 필요한 거 있어요. 인젝션 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바로 이게 해갖고 한 못해도 한 1분 정도만 예열을 하면 되는데 타브 모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열이 될테까 그죠. 그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타브 바이크나 아니면 CB 네. 아니면은 올드 바이크를 어, 갖고 싶거나 그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네. 충고나 네. 하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세요 이게 올드바이크라는 그게 말 그대로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거예요 제 것만 해도라도 96년 지금만 해도라도 거의 25년이 된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뭐가 고장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웃음> 올드바이크가 그때 당시 향수 때문에 가져오시는 분들은 제일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향수 때문에 그냥 막 가져오셨다가 후회하시는 분이 더 거의 태반이십니다 보통 올드바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웬만한 경정비는 할수 있는 분들이 거의 올드바이크를 가지고 계세요 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가정비 같은 거를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또 집안 지인분들한테 배워가면서 자가정비로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날그레도향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클래식함 그 다음에 올드바이크지만 올드바이크들도 추억을 되새겨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달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최신형 마이크를 그렇죠. 타는 게낫고 그렇죠 그만큼 네.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그렇죠. 정말 라이딩 도박기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올드 바이크를 추천한다 네그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 바이크 경전기 같은 경우는 뭐 모르지만 올드바이크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올드바이크를 가져오려고 하면 뭐 자기가 배워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정도 마음가짐도 는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을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 바이크는 오래 타고 안전하게 타는 게 가장 잘 타는 거라고 하잖아. 요 네. 어차피 쏠려고 타는 건 아니지만 네. <웃음> 어, 앞으로도 나중에 한번 만날 때도 또 같은 바이크로 또 같이 한번 라이딩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저도. 즐거운 라이딩 같이 다, 다니고 싶습니 <웃음> 지금 여기까지 CB400 라이더 가람님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가지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